앞서 공부한 명사 두 개가 따라오는 동사들의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수십 개뭐백 개가 넘을 수도 있고요 주로 수십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수십 개의 동사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데 수십 개 하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수십만 개의 동사들 중에 수십 개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동사들의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나하나 익숙해져 놓으면 굉장히 편안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show 하면요 음, 음 하면서 두 박자를 넣듯이 이런 식으로 감각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이런 동사들을 접했을 때 명사 두 개가 따라올 수 있다는 라걸 인지하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믿기 물었다. 그런데 이런 동사들을 뭐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시간에 저랑 같이 좀 연습을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에 있는 예문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랑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뜻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해석은 그렇게 골치 아프지 않을 거예요. 가볍게 보고 지나갈게요. 단지 여기서는 음음 하면서 이두 박자 넣는 그 감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랑 같이 두 번씩 한번 읽으면서 지나갈게요. 첫 번째 예은 Give me your hands 나한테 손을 줘겠죠? Give me your hands Give me your hands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Ask me any help Ask me any help. 이것도 Ask me any help. 이런 식으로 두 박자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거 Get me something. Get me something. 뭐 이것도 뜻이 어렵진 않죠. 그리고 네 번째 Tell me the fact. Tell me the fact. 저만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랑 같이 내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Make me a chance. Make me a chance. 그 다음 거는 Teach me that. Teach me that. 나한테 그거 가르쳐줘 이거였었죠. 그리고 나 도넛 사줘. 이건 뭐냐면 buy me donuts. Buy me donuts. Buy도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거는 show me your mind. Show me your mind. Show도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건 sell me your car. Sell me your car. 그리고 read도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나에게 뭐를 읽어줘. 이거죠. 그러면 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Read me the letter. Read me the letter. 한번더 볼까요? Read me the letter. 자, 그리고 영화에 나왔던 대사죠. Bring me Thanos 하면서 이제 토르가 막 화를 내면서 이제 했던 대사예요. Thanos 데려와. 이거죠. Bring me Thanos.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Promise me that. 그거 약속해. Promise me that.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요. 음식 남겨놔 놓고 가겠죠. Leave me some food. Leave me some food.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wish you a merry Christmas. 여기서 보시면 wish you a merry christmas가 아니고요. wish you a merry christmas예요. 아시겠죠? 지금 저랑 두 번씩 읽었지만 사실 부족하고요. 앞으로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감각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단순히 이해하는 데서 끝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소리 내서 그 감각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체화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죠. 단, 이해를 하고 체화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왜 이런 감각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먼저 음음 음 이지만 음, 하면서요, 좀, 뒤에 나오는 명사 덩어리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마치 이게 막 복잡한 명사가 나오고 뒤에 다시 와이 나오고 막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띠잖아요. 근데 앞에서 배웠듯이, people 뒤에는 위치가 와야 되는 걸로 배웠는데, 어, 와시 오기도 하네?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공부한 내용과 함께 이렇게 섞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team showed people. 팀은 보여줬었지 사람들에게 뭘 보여줬을까요? 그거에 대한 거를 와시 들어간 구문으로 설명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 showed people what he really wanted. 팀은 보여줬어 사람들한테 그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이 예문은 저랑 두번 정도 읽어보고 지나갈까요? 뜻은 이제 아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팀 showed people what he really wanted. 한번더 Tim showed people what he really wanted. 이런 식으로 요 그리고 이런 명사 덩어리 뒤에 오는 그 명사 두 덩어리에 형용사 덩어리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명사가 두개 따라온다는 감각을 느끼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이용해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예문 그냥 예문을 보면 I told the guy the fact. 나는 그 사람한테 진실을 말했어. 이렇게 tell도 과거가 told죠 두 명사가 따라올 수 있는 거였고요 I told the guy the fact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the guy 와 the told에 뭔가 붙을 수도 있는 거죠 I told the guy living next door the fact I broke the window 이런 식으로 문장이 늘어나도 두 개의 명사가 따라온다는 그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좀 복잡해 보이는 문장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저랑 이것도 좀 기니까 세번 읽어보고 지나갈까요? 아, 의미는 아시죠? 그 사람, 옆집에 사는 그 사람, 그 사실, 내가 창문을 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번 읽어보겠습니다. I told the guy living next door the fact I broke the window. 한번 더요. 아, 두번 더요. I told the guy living next door the fact I broke the window. 마지막 한번더 시작 I told the guy living next door the fact I broke the window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문장 구조도 빈자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먼저 I told John the truth 라는 완전한 문장 구조에서 뒤에 the truth의 빈자리가 생겼으면 여기 뭐가 들어가죠 what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w h 이 앞으로 가면 what I told John, John에게 말한 무언가죠. 내가 John에게 말한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연습해야겠죠. what I told John, what I told John, 이런 식으로요. what I told John이 익숙해졌으면 이제 그대로 이것도 문장에 넣을 수 있겠죠. many people know what I told John.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이미는 없지만 알고 있어. 내가 John에게 뭘 말했는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이 예문도 읽어보고 지나갈까요? 두번 시작. Many people know what I told John. 한번 더. Many people know what I told John. 이런 식으로 하고요. 결국 이런 것도 이 문장 구조와 친해져 있어야 만들어 낼수 있는 구문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중간에 빈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들어간 게 사람이라는 게 확실하면 You told 음? The truth에서 여긴 Who가 들어가고 Who를 맨 앞으로 빼서 Who you told the truth? Who you told the truth? 네가 진실을 말해준 사람 혹은 뭐 네가 진실을 말해준 누군가 그러니까너그 진실을 들은 사람을 이렇게 Who you told the truth? Who you told the truth? 를쓸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죠. 두번 읽어볼까요? Who you told the truth? Who you told the truth? 그러면 이제 문장에 넣을 수가 있겠죠. 익숙해졌으면. I met who you told the truth. I met who you told the truth.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즉, 앞에 공부한 what, which, who 등이 오면 뒤에 빈자리가 있다는 라걸 미리 알아두면 이런 것들도 쉽게 할수 있겠죠. 예문을 몇개 연습해 보고 지나갈게요. I know what it is. I know what it is.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거는 나는 고용했어 네가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그래서 I hired who you told me. I hired who you told me.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또 하나는 빈자리가 여기 또 있는 거죠. You needed something in the meeting. You needed something. 자 거기가 빈자리고 in this meeting. 이 미팅에서 필요한 것을 너가 제공했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읽어볼까요?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좀 기니까. You provided what we needed in this meeting. 한번 더요. You provided what we needed in this meeting. 좀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빨리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I love the teacher who everyone admires.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who는 whom으로 쓸수 있다는 라거 아시면 되고요. 때로는 생략할 수도 있는 거죠. 좀 복습처럼 한번 보시면 I love the teacher everyone admires.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다는 라거 아시면 되고요자 예문을 조금 더 보고 지나갈게요 Can you send me the email which you wrote last night? 자 무슨 의미인지는 한번 나중에 꼭 음미를 해보시고요 여기서 which는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Can you send me the email you wrote last night? 이 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which는 t h 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Can you send me the email that you wrote last night? 이런 것들의 어감 차이는 뒤에 다시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만들어 볼수 있겠죠. Happiness doesn't depend on what you have. Happiness doesn't depend on what you have. 그리고 이런 것도 되겠죠. Professor E makes things which we dream of.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걸. 알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이런 예문들을 통해서 앞에 배운 걸 조금 복습해 볼 수도 있겠죠. p r o f e s s o r he makes things of which we dream하면서 of가 앞으로 올수 있다라는 거 예고했었는데 한번더 예고한 거고요. which를 생략할 수도 있겠죠. 그럼 of는 뒤로 가야 돼요. 그게 p r o f e s s o r he makes things we dream of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대수로도 바꿀 수 있는데 대시 쓰이면 of는 같이 못 써요. 그래서 뒤로 와야 돼요. profess he makes things that we dream of.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섞어 쓸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릴 거예요. 뒤에 할 거니까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돼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